안녕하십니까.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제티브 브라이드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또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그게 바로 여기 뭐이 에너지 드링크인데요.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? 이 드링크는요. 오늘 슈퍼 아니면 패밀리 마트 아니면 편의점에 가시면 이 제품이 판매됩니다. 여기 밑에 보면 에너지 드링크라고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선토리. 선토리 카이샤에서 이게 나오게 됐네요. 뭐 이름은 에너지 드링크. 피크? 피카라고 써있네. 피카. 이 뒤를 보시면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음, 뭐 드리, 드링킹 스타일이 써 있네요 여기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 있네요 여기 보면 탄산음료 이런 형태의 페트버틀 형태에 들어 있고요. 이렇게나가 근데 뭐 심블은 뭐 트위터랑 좀 비슷한데요. 트위터는 아니지만 뭐 트위터를 조금 카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게 알프스의 형태를 네, 형상화했고요. 뭐. 이걸 마시면 뭐 알프스산처럼 상쾌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상쾌해지며 뭐 자연적인 맛이 나타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럼 한번 따 보겠습니다 와, 음, 후키다시 주의라고 써 있네요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음료수가 안을 보시면 음 향기가 좀 틀린데요 향기가 음좀 다른 에너지들이 그냥 조금 틀린네요 마셔보겠습니다 음. 맛은 좀 신맛이 강하고 좀 약간 맹맹한 물맛이네요 예전에 리뷰했던 몬스타랑 비교했을 때몬스타는좀 과일맛이 좀 진하면서 상쾌하고 음수뭐 바로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미지 쩌근하네요 또 마셨을때 별로 좋지 않네 아 오늘 뭐 선택이 좋았는지 안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음에는 이 제품을 제가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스트 리뷰 됐습니다 이게 라스트 리뷰 아이 손톨이 이 회사에서 이 과감하게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, 빨리 접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에너지 드링크 이 분야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지만 뭐 한번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라고 생각 드시면 한번 드 마셔 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리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